나고 죽는 윤회 생사를 한다.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의 법을 얻지 못하면 영원토록 윤회를 벗어날 수 없으니 죄 짓지 말고 착한 사람 되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염불하여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해탈 열변의 세계에 들라고 하십니다. 중생이 윤회 생사하고 특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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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업에 대한 과부를 받게 될 때까지 우리가 지난 날에 지은 신구의 사무부 종자는 영원히 소멸될 수가 없답니다. 이것을 업 카르마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업장을 자력 수행으로 소멸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이수적으로는 모두 소멸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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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업장 소멸을 받을 수 있는 염불 타격수행문이 제일인 것입니다 염불은 생사에서 해탈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세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미륵보살 등 부처님들의 측명염불 공부를 하면 그 부처님들의 가피로 세수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윤회 의 생사를 벗어나 보살이 되고 부처 되려면 영산불교의 칭명연불 수행을 해야 합니다. 수많은 부다님들 정토보살들이 연불을 통해서 그 성과를 얻으셨습니다. 이 연불하는 공부가 불사업법, 죽지 않고 미래제가 다하도록 행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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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저 우물 안 나그네처럼 꿀맛에 취해 있으면 어느 순간 생명줄은 끊겨져 동룡 입속으로 떨어질 텐데 오영락 쫓다가 불사의법을 언제 만나겠습니까?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연불, 그것도 팔 정도 침명연불이 바로 불사의법이고 정법임을 어 자제만한 세계불교도 앞에서 사자우하는 바입니다. 아미타경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담겨있는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며 오늘의 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리불이여 영불 아니고는 어떤 적은 선근 복덕 인연으로도 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없는이라 이 말씀의 뜻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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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명연불하는 행자가 된다면 과거에 어떤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부처님을 간절히 부르는 칭명연불 행자라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진정 내 법을 믿는다면 신심 하나만은 잃지 말라. 그러면 나머지 어근아홉 가지는 내가 채우리라. 어근아홉 가지를 다 가졌다 하더라도 신심 하나가 없다면 모든 것을 이루리라는 스가문의 부처님 말씀을 소개하고 오늘 이 법문을 마칩니다. 지난 과거 잘못 살아온 것을 깊이 참회하시고 부처님 살아계심을 믿고 염불하는 불자가 됩시다. 큰복 있는 자만이 받은 불법을 듣습니다. 축복받습니다. 영산불교 현지사에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나무 영산불멸 학수상존 시약본사 구원실성 스가모니불, 스가모니불, 스가모니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은 분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